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송복동 자이 1차 예 송복동 자이 1차 아파트 고요 여기 이렇게 어 간제실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lpr 도 설치되어 있고요어 지금 보시면 저기 입구 쪽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입구 쪽에 보시면 저기 하나테크인 베스트샷 입니다 예 네, 피에노 9 0 8 1 아닐 겁니다 여기에 총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여기 출입 쪽에다가 어, 아파트에 뭐 어떤 AI 기능을 이용한 어떤 이제 뭐 사람이 되었든 차량이 되었든 어떤 보시 간때몇시 때쯤에 이동을 했는지 관리 포인트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벤트 검색할 수 항상 할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이제 관제실로 제가 잠깐 들어가 보면 이제 이 관제실에는 총 이제 일반 LCD 모니터가 여섯 장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여기에 cms 하고 이제 관제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모니터는 이제 일반 모니터 여섯 개 저희 NDS 솔로를 쓴 겁니다 솔로는 이제 어 지금 이 공간에는 지금 보이질 않아서 제가 찾아서 확인 드릴 수 없고 어 제가 몇 가지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 놓았는데요 자 네, cms에 보시면 이제 항상 아시잖아요 뭐이렇게 vms는 이렇게 포트 변경해서 512 채널 자리가 들어가 있고요 VMS 512.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등록을 해놓았고, 이제 레이아웃들도 이렇게 좀 짜놨습니다. 이렇게 옥상, 옥상대로 분리를 했고요될수 있으면 뭐, 옥상 및 분리수거장 이런 걸 띄워서,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IP 월에 가동되는 퍼포먼스를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f 월을 누르면, 이렇게. 제가 홀 승강기 따로 불린 거 네. 더블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뿌려지게끔 됐고요. 자 다음 주차장 주차장만 따로 모아서 또 제가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뿌려지게 해놓았고 그리고 주차장 동선 파악 누르면 이런 식으로 주차장만 따로 모아서 여기 이거는 이제 주차장 옥의 계단입니다. 옥의 계단만 따로 모아서 이제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놀이터 이제 전체 영상 요런 식으로 꾸미놨고 다 복상 전체 화면 이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CMS 검색 화면을 제가 또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중간 모니터에다가 저희 CMS를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뭐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게끔 저기에서도 같이 시간대 선택하시고 플레이 하셔서 이렇게 사람 이제 동선이나 이런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 자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기 송복자이 아파트에 베스트샷 검색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베스트샷 카메라는 총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정문 쪽에 카메라들 정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정문 네.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베스트샷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검색을 들어가시면 어, 여기 확장 단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벤트 검색 표시 얘를 눌러주면 확장키가 나오고요 그럼 제가 와이진의 베스트샷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예, 이벤트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버스도 마찬가지고, 노란색 버스. 자, 이거는, 어, 아마 따로 이제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량 관리해서 색상을 제가 노란색 차량을 찾고 싶다. 이런 면이라고 해서 검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란색 들어간 배열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봉고차 같은 경우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밑에는 자동 재생 약한 7초 정도 해놨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걸 클릭하시면 아 이거는 최근 거니까 아직 안 올라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버스나 뭐 봉고차 한번 찾아볼까요 봉고차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봉고차가 어느 동선 어느 동향으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상위에 붉은색 계열의 검색을 눌러서 이런 분 이런 부분이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이 학생이 어디로 해서 지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베스트샷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